지역이 희망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OBS 경인TV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OBS 경인TV는 지역의 가치를 두높여 희망을 일구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가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OBS 경인TV는 2022년 대기획 새로운 시작 열린 채널 OBS 상생, 공존, 협력의 시대 OBS 컨버전스 희망, 선택, 국민, 주권 시대를 연다 그린, 클린, 경인, 환경지킴이 OBS 언제 어디서나 I love OBS를 통해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발전하는 지역 중심의 OBS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BS 경인TV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